중국 황치홍왕은 1월 16일 중국 자체 OS인 UOS20을 발표했습니다. 일단 이 OS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OS인 윈도우를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중국 IT 기업이 공동 개발한 OS라고 합니다. 이름은 UOS20, 참여 기업은 중국 전자그룹, 디핀, 아처 마인드, 통신 네트워크 기업인 j t 등이 참여해 작년 5월부터 연합하여 개발에 착수했던 것입니다. OS는 서버용, 개인 PC용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서버용이라고 합니다. 이 OS는 중국 공공 영역과 크리티컬 업종을 중심으로 먼저 적용한 후 사용자용으로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또한 이 OS는 중국에서 개발된 CPU 룽손, 파이티움, 자오신, 하이라이트, 화웨이 쿰펑 등의 칩을 장착해 노트북과 데스크탑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UOS의 기반은 리눅스이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돌릴 수 있고 가상화,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음성 비서도 내장되어 있다고 해 음성명령으로 소프트웨어를 열거나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고 검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OS를 공수해서 한번 설치해봤습니다. 참고로 이 버전은 V20 버전입니다. 이제 UOS 22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U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UI는 리눅스 기반이라서 그런지 깨끗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. 그런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OS니까.